오늘도 우리 팔복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12절의 팔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 하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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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으라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면서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어, 이제 오늘이 네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부터 우리 잠깐 또 우리 복수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름은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영혼의 호소에, 영혼의 호소, 의회출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출이고 목마름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생명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거듭났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에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영혼의 욕구 이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아시죠? 예? 아 그럼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네. 사람은 한 달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의에 추리고 목마르다는 것을 조금 알려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좀 아시겠지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알면 아 이게 의외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 무엇을 또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야 무엇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사람이 그러면 흙으로 지원받았다면 여러분 동물, 또 생물 어,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을까?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았고 다른 생명들은 말씀으로 지원받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면 다른 생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우리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그러면 뭘로? 들짐승과 각종 새가 뭐로 지어졌더라? 예,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흙으로 같은 어, 그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면 차이점은 뭔가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과 다른 생물 동물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 말씀 조금 더 떼어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흙으로 생물들도 지으셨는데 그 다른 생물들과 동물들의 차이쯤은 뭐냐? 바로 사람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당신의 숨결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됐다? 생영, 생용. 생영이란 말은 영적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아,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숨이 후, 하고 부어짐으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뭐로? 영적 생명체를 가진,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하,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김새 뿐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생명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육적인 생명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 뭐냐? 영적 생명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원형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 우리가 몸을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육적인 생명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염받았다는 거예요 아...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두 생명의 소유자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 넘어가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죠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은 마귀는 속이는 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녕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 앞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마귀에게 쏟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처음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죽었는가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처럼 죽지 않고 살았는가요? 자 여기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그 아당과 꼴까닥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었잖아요 아 그럼 마귀 맞는 말이 아닌가? 마귀가 속인 거그 속인 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람들이 두 가지 생명을 소유한 자였다 자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두 생명을 가진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이 주어졌어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였고 마귀의 유혹은 죽지 않느니라 하였습니다 선악구를 먹게 된 처음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육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결로 불어넣 영적 생명 그것이 죽음으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마귀의 유혹처럼 죽지 않았는데 이는 보이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마귀는 속이는 자로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방향만 바꿔서 육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향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된 처음 사람은 결국 영적 생명은 죽고 육적 생명만 살게 되었어요 생명으로서의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면서 살아있지만 사망적인 존재,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있는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죄의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처음 사람 아단과 하와가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때 계속해서 그것이 유전되고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다시금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죠 자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또 크게 읽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다? 영적 생명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내가 뭔 죽은 자야 내가 무슨 사방기준나버드들게 살아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삽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 생명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할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 그래야 가라지 않는다니 그래야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때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나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본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존재하는데요 우린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과 영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가? 이 육만 만족시키려고 하면 영이 반드시 반응하게 되있어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육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영이 피곤해해요 영이 힘들어해요 가령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합시다 그러면 육은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하다고요 그건 내 안에 영이 요동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혼이 편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던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어떻게 사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알아야 되죠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근원이시고, 의의 본질이시고, 의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갈망. 어,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이 공고합니까? 왜 우리 영혼이 뭔가 허전합니까? 왜내 안에서 영이 요동치고 왜 육신은 편한데 내 뭔가 마음이 찝찝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로 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다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의가 뭐냐?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나옵니다.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물과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질서와 정리가 잡히는 거죠. 그 십계명이잖아요. 10개명을 보면 1, 2, 3, 4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를 가진 사람이 사람이나 세상을 대하는 다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법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팔복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의의 본질, 의의 근원, 의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의를 사모한다는 것, 의의 목말라하고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의의 줄이고 목말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 여러분 물이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픔 이건 이거는 필수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이건 선택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의 생명을 위해서도 물 마시고 밥 먹는 건 필수듯이 영적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이때까지는 나의 삶, 땅의 것, 내 중심, 내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더 배우고 싶어지고 그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예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더 품에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더 닮고 싶어요 이런 목마름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이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시죠? 아멘하세요 주님 사모하시죠? 아멘하세요 예전엔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가치대로 생각했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 복이 임하는 순간에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꺾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더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름과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단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좀더 쉽게 이 사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 사람의 모습을 알면 아의해 줄이고 목마름이 좀 쉽게도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의해 줄이고 목마른 제대로 된이 복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외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꼭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 복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다윗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꾸 들어요. 이 다윗의 시편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표현들, 그 의에 줄리고목말은이 복을 받은 이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많이 들어봤죠? 찬송과 가사도 있죠?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대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들이 찾아오는가 하니까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고 두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쓴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으면 또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겠대요 두손 들고 하나님 노래하겠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저도 가끔 가끔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했는데요 또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가식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그와 같은 찬송과 영광의고백뒤 넘쳐 나오는 삶을 참 좋겠다 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드는 행위는 겨우 예배 때 와서야 예배 때 와서야 오늘 첫곡할때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그때 손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 늘두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대 그러니까 저하고 다윗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복을 받았기에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마음과 고백들을 쏟아낼까? 이 다윗의 시어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 10편 63편 1절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러분 저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표현이에요 다위선 저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내적인 충만함 영적 생명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른 거예요. 너무 부른 거예요. 간절히 줄을 찾는다고. 저도 하나님 찾죠. 저도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그런데 정말 다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강한 표현인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랬죠 갈망하며 자, 시편 63편만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지어시편인가 유대 광야에서 지어진 시편이거든요 유대 광야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을 때, 동물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갈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런 갈망란 단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눈이나 막온 오감이 물 어딨나, 물 어딨나, 물 먹어야 살아, 물 먹어야 살물 먹어야 살물 없으면 죽어, 물 없으면 죽어 하듯이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더나가요 악모 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이 악모라는 말은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표현이더라고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잘안 쓰잖아요 이런 표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갈망하고 살아가는 걸알 수가 있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다윗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구나 내 마음의 합한자다 아, 그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살고는 싶지만 다윗처럼 온 몸으로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찾고 살았나 정말 반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로서 솔직하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찾고 갈망하며 살았더니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축복을 받았는데요 또 다윗의 10편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이 문구가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는, 받았는데 보통 도움이 아니었다 큰 도움을 받았다 큰 도움을 받았다 근데큰 축복, 큰 도움을 어떻게 받았나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다른 게없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니까 저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찾는 사람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하고 여러분 상급이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다윗은 그렇게 갈망했으니까 저도 하나님 갈망하지만 다윗처럼 갈망은 못하니까 다윗이 저보다 훨씬 더큰 복과 은혜를 받는 게 맞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나 제삶에 악모라는 단어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고 헤맨다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왜? 내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니 다윗이 나보다 더큰 도움을 받고 더큰 축복을 받는 게 합니다. 야내 안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시름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평생 하나님을 성축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 간증과 이 삶이 정말 있기를 정말 서운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한다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문제가 있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담은 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령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내가 큰 믿음이었다고 아, 나도 한때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며 살았는데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충전하고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계속 찾는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하지 않아요. 퇴보해요. 겨자씨만큼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 신도 쫓았어. 이런 믿음이 내게 있었지. 근데 여러분, 옛날 얘기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본의 신앙의 위인이라 할수 있는 우치무라 간죠. 아, 그분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다고, 그 물맷돌을 비단보에 쌓아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 싸움을 그것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은 이야기는 얼마나 대단한 간정입니까? 그런데 그걸 비단부에 쌓아놓고 자랑하면 다음 싸움으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싸움은 다음의 은혜, 다음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옛날 것 가지고 그거 계속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도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날 이야기할 수있어 내가 그랬어 내가 전에는 이랬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그때 은혜로 촉하고 새로운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 할렐루야 제가 늘 쓰고 있는 물건들 중에 스마트폰이 있고 또 갤럭시 탭이 있어요 물건들 중에 충전을 해야 되는 물건들 여러분 몇 가지 다 가지고 있지요 그죠? 충전기 꽂아서 매일매일 충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충전할 때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매일 충전하고요 또 갤럭시 탭도 한 번씩 쓰는데 그 탭도 충전을 해야 돼요 쓰려면 매일 충전해야 돼요 잘 보고 방전되기 전에 얼른 충전해야 되는데 그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방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보니까 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 그냥 가만히 두니까 방전돼 버려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방전돼 가지고 스위치 온도 안 되더라고요 제 목양실에 이 갤럭시 탭 하나 사놓고 그걸 제가 새벽 기도 때한 번씩 씁니다 새벽 기도 때 볼륨이 너무 크거나 또 본당 볼륨이 작으면 저기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소리가 그날 좀 많이 컸어요 조금 줄여볼까 하고 갤럭시 탭을 분명히 어, 예전에 충전시켜놓고 조금 한 2주나 3주 안 썼거든요 다시 눈안 나와요 온도 안돼 켜지도 않아 그대로 가만히 두는데 방전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쓸수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두면 방전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체크하고 충전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일 학교에 가르치는, 가르치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래요? 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한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게 기막힌 대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기막힌 대답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방전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갈망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지옥 가기 위해 예수님 잊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전돼 가지고 전에 하던 일도 안 돼요 못해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목장 모임이 오픈됐는데요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우리 교육교육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보고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장별로 어떻게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또 영상으로 밑으로 주무였을때 장점과 단점 다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이 코로나 핑계로 자꾸 안 모이다 보면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모이려고 하는 영적 욕구조차 사라져버려요 안 모이니까 다음에 잘 모일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안 모이다 보면 갈망이 없다 보면 갈망하지 않다 보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게. 그래서 사라지다가 자꾸 안물다 보니까 자꾸 이제 떠밀려가지고 그러다가 목장 소속이 안 되고 새날 공동체 미아코아로 남다가 교구 목장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 다 걸쳐 올려져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모여야 합니다 자꾸 줌으로 밑으로 모이고 장점 중에 이런, 어, 그, 게 많았어요. 야, 이거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모여서, 모일 수 있어서 좋다는 게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힘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셀 라이프지에, 예, 그건 좀 힘들고 잘안 되는 부분 팁을 우리 또, 우리 부모사님, 창모모사님이 정리를 잘 해서, 어, 그렇게 우리 셀 라이프지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꾸 모이려고 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모이다 보면 모이려고 하는 영적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또, 우리 저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중요한 건, 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고, 또 성경 맥을 짚고 읽는 것참 필요합니다. 어, 또 집중하면서 읽는 것 필요하고, 어, 또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그렇게 좀 성경 읽는 거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왜 날마다가 중요하냐? 방전되기 때문에 방전되기 때문에 며칠 빼먹어버리면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이 방전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도 그래요 잠깐 한눈 발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기도 모임에 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기도하고픈 욕망 자체가 방전되 버려요 그럼 기도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 영성이 방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 하다 보면 자꾸 찔러져요 같이 우리 기도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자꾸 이게 같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영적 충전을 늘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충전하는 부지런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돼야 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우리 새날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이의해 줄이고 목마른 다윗 같은 사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은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위 세계는 점점 가속이 붙고 있어요 보세요 자 갈망합니다 간절히 고해요 악모해요 그러니까 또큰 도움을 받아요 큰 도움을 받으니까 또 찬성하고 싶어요 자꾸 찬성하고 싶어요 두손 들고 하나님 찬성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또 은혜와 복을 받아요 또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또 찬성해요 점점 가속이 붙는 걸 여러분 뭡니까?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름 부어져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10편을 23편 아시죠? 그게 배부름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복을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참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영적 생명이 살아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아름다운 결과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로 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생활성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발 적당히 믿지 말고 대충대충 대충 믿지 말고 또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믿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나 그래도 주일 예배 참석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다 갈망해요 주님더 찾고 싶어요 주님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경험되고 싶,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갈망은 거자 육적인 거야 내가 갈망한 영적인 갈망이 별로 없어 나는 분명히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있는데 내 안에 육의 생명만 계속 내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그게 다 쏠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너는 예수 때문에 나의 생명이 너에게 증가가 되었고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면 안에 부활했는데 그러므로 지금 너는 그듭 난자로 살고 있는데 그 영적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의 생명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육의 생명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재미는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 자꾸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찾다 보면 은혜가 부어져요 또 은혜가 부어져서또 찬송해요 또 갈망해요 그러니까 또 복을 받아요 또 그러니까 점점 가속이 붙다 보면 예수 믿는 재미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론은 다위처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욕심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기를 추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나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기름 부어지고 알렐루야 그것이 탐해나고 그것이 부럽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 10년 20년 되고 목사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됐는데 탐이 나는 거니 세상 사람 잘 사는 게 그게 자꾸 부럽고 탐이 나고 아, 내가 왜 이런 존재냐 내가 왜 이런 존재냐 여러분 좀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영적 입맛이 바뀌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아름다운 복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성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F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붕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자 와서 시아 심령의 붕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의주고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어서 의의 주리고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마